와. 네. 현재 지금, 지금 이 상태는 조금만 지금 품 마늘로 낼수 있는 여건도 될수 있었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길도 이 엄청 길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길도 엄청 길고. 이야...뿌리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지금 뿌리가 많이 나오는데선생 네, 그게 뭡니까? 예, 아그로솔퍼입니다 아, 그게 아그로솔퍼에요? 예, 예 그걸 어떤 식으로 뿌리나요? 예, 통상에는 로터리치게되화로뿌린다면는 이렇게 옆면식이로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아, 그럼 황금색이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푸신거예요 얼마에 얼마 정도 푸신거예요물 얼마에요? 물한 마리에 20g씩이요 예? 한 마리에 20g 물한 마리에 20g? 예예 예, 아. 예. 잘 녹나요? 예잘 녹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침전물이 없는 상태로 잘 녹습니다 분홍색이네? 예예 예, 그렇습니다 분홍색이고 예. 이게 유기농업자드네? 예예 네, 저는 지금 전남 무안에 이 마늘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마늘밭이 유황을 사용해가지고 평당 2kg가 더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마늘이 좋아지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마늘 정식은 언제 어요 네. 마늘 정식은 작년, 9, 작년 9월 27일 날했습니다아 9월 27일 날? 예. 지금 겨울을 나고, 나고 있는데, 나고 있는데 예. 상태가 어때요? 상당히 강한 한파가 왔어도 그걸 이겨내면서 이렇게 건강한 마늘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한파로 이겨낸다? 예. 예예 예. 마늘 자체가 밑에가 이렇게 통통하면서 간부가 짧아가야만이 다음에 마늘이 아주 굵은 마늘이 나옵니다. 아,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잎이네요. 여덟, 세. 예, 예, 여덟 예. 가늘면서 잎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잎뿐이 안되지만 은 이건 잎수도 많으면서 이렇게 굵기 때문에 예. 이런 마늘이 아주 수확할때 보면 아주 굵은 마늘이 나옵니다. 아, 잎도 되게 굵은 것 같아요. 네, 예, 잎도 굵으면서 잎도 두껍습니다. 아, 예. 두껍네요. 예. 오. 와. 예. 네. 현재 지금, 지금 이 상태는 조금만 지제 품마늘로 낼수 있는 여건도 될수 있었겠습니다. 아, 그 정도로 지금 예.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길이도 엄청 길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길도 엄청 길고, 이야. 뿌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뿌리 상태 좋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아, 이 정도 풀이면은 아주 평당 7에서 8kg는 충분히 수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 품마늘 같기도, 같기도 한데? 예, 성육 상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1월달임에도, 1월달 그 노지임에도 불구하고로 품마늘로 고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첫째는 밑거름에다 아그로솔포를 넣기 었 때문에 지금 뿌리 반육을 도와주면서 산도를 조정을로 하기 때문에 마늘이 적정 생육할수 있는 첫째는 산도를 조정을 하면은 다른 비료 성분을 주더라도 영양분 흡수를 잘 하기 때문에 뿌리 발근이 잘 돼서 생육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유황이 여러 회사 제품이 있습니다만 은 아무래도 순도면에서는 스페인 수입사는 유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마늘은 에 유황을 많이 뿌려주는 것이 좋은 마늘을하고 수확량이나 좋은 마늘을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첫째는 뿌리 발근이 잘 되고 또 연작장애와 땅병을 일부 해소를 해주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 네. 어느 정도 늘어납니다? 수확량이 평당 한 5kg라면 한 2kg 정도는 제가 보는 증수를 한것 같습니다 부성바이오에서 나오는 아그로솔포라는 스페인산 유황 99%짜리를 제가 2년 동안 재별 그 뿌리고 밑거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늘이 적합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산도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아그 산도를 조절했다 예예예 아, 그 예예. 2년 동안 썼어요? 예예예 그전에는 안 썼는데? 그전에는 이제 다른 걸 썼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밑에 그 연작장애가 많이 안 오고 또 땅병 같은 게 많이 왔습니다만은 아그로소프를 재배를 하면서 첫째는 알카리성하고 산성하고 토양의 산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작물이 잘 풀어지고 또 저장성이나 수확량에서 이 대구가 나올 수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네, 그게 뭡니까? 에, 아, 그게 예, 아그로솔포입니다아 그게 아그로솔포에요예예 그걸 어떤 식으로 뿌리나요? 예 동상에는 롯데리 치긴 전원도 뿌린다면 이렇게 이 연면십이로도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아, 그. 황금색이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몇평이죠? 여기가 1,600평입니다. 1,600평? 예. 아그로솔포 몇개 들어갑니까? 아그로솔포는 저는 100평당 하나씩. 100평당 하나씩? 예예. 연면이비때 특히 마늘은 유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머MG를 넣어주면은 무름병도 안오면서 마늘 자체가 쪽알이 굵으면서 아주 저장성이 뛰어난, 그, 마늘 향이 아주 맛있는 향이 날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그 효과,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주모 MG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모 MG는 뭐, 얼마, 얼마 간격으로, 간격으로 어느 정도 써야 되나요? 아주모 MG는 저 같은 경우는 풍상한 15일 간격, 농약할 때마다 연면 시비할 때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럼 지금까지 몇번 몇 주셨어요? 지금 한세번 정도 줬습니다. 세 번? 예. 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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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게 유기농업 자재네? 예, 예. 유기농업 공시제품이네요? 예. 네. 2주 15일에 한 번씩 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예. 뭘두개 왔어요, 이걸 치면? 이제 이걸 치면은 아무래도 그 물음병이라든가 그 세균생 병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이걸 치면은 상당히 작물에 좀 건강해집니다. 아그로소퍼가 지금 토양 소독하고 기비제로 해서 생육을 좋게 하고 춤을 이게 기피를 시키면서 병을 이렇게 예방하고 그다음에 생육 중에는 우리 아주모 MG가 MG를 가지고 이게 연매시비를 하게 되는데 제가 10년 이상 영업을 이렇게 우리 농민들 사용을끔 해가지고 약해를 입은 적이 제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 좋은 것이 농약과 영양제와 그리고 혼용성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기에 가장 편익이 되 있다는 것이에요아주면비를 가지고 물에다 타보시면 알겠지만 은 바로 그냥 수용성 유황으로서 이게 그리고 함량이 8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약해 염려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통되고 있는 어떤 유황보다도 안전성 뛰어나죠 농비 절감시켜 주죠그 다음에 혼용성 좋지요 그래서 또 약효가 상당히 효과적인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유황회사 것을 가져다가 지금 10년 넘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늘이라든가 이 백화과 작물인데 특히 백화과 작물은 유황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수적인 것을 어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맛, 깔, 향이 상당히 상품성이 그리고 저장성이 우수하게 태어난 것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Here we go.